여자는 네? 세면서도 네? 불안하면서도 네?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 치부랑 이런 걸 많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 남자가 뭔가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껏 깻잎도 떼어주는 남자 처음 뵙겠어요 부터 호감 후밤? 호밤을 가질 수 있잖아 임지현 씨는 구성은 좀무재수없다 생각하고 싸가지도 없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 붙여먹은 성격은 아니거든 그냥 직설적이야 결혼까지도 갈수 있어요? 결혼은 좀 애매해요 이 남자가 결혼이라는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서 설마 이름을 붙이셨어요 <웃음> 아니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 유명 있는 사람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저희가 궁합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네. 좋아하는? 둘다 열린 마인드예요. 그때 그 호기심에 그때 뭔가 만족이 들어오면 열린 마인드로 들어와요. 그 좋아하는 사이면은 잘 만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만난다 뭐안 만나는 딸를 떠나서 그냥 서로가 안녕하세요 선음뵙습니다 했는데도 호감형 뭔가 같이 진행해 나가면 호감 그 사람이 갖춰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좋은 마인드들 만약에 두 분이서 만나면은 잘 어울리나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달리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만 충실하시는 게 있어 10년을 20년을 미래를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냥 지금 상황에 충실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여자는 에? 세면서도 불안하면서도 겉으론 여유 있는 척 치부랑 이런 걸 많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남자는 그냥 살이 분별력이 있게 좋게 풀어나가시는 분 같아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그런 감정이 좀 언제부터 좀 생겼었던 걸로 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있었을 걸? 그냥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부터 호감? 호감을 가질 수 있잖아 그리고 남자가 뭔가잘 챙기는 것 같아요 남자는 가방을 좀잘 들어주는 아, <웃음> 이런 진짜? 이런 남자 그리고 눈치껏 깻잎도 떼어주는 남자 이렇게 들어가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두 분이 만약에 사귀면 은잘 만날 수는 있을까요? 꽤 오래? 제가 봤을 때는 7년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 전제 하에 들어가야지 근데 여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가물가물 들어오기는 해막 하겠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나도 누구랑 살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꽁냥꽁냥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아직 그런 마음이 보이지는 않아요. 선생님 보시기잘 어울려요 이 사람들이? 네. 잘 어울려요. 굉장히 지금 핫하지 않나? 두분다 뭔가 뭐 일적인 면에서 핫해요 요즘. 내가 봤을 때는 남자도 운기가 너무 좋고 여자도 운기가 너무 좋고 지금 알을 가지면 줄줄줄줄 날것 같고 똑똑하나날것 같고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로 조합도 좋아 보이고. 또 주위에서 응원하는 어떤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여자가 진짜 뭔가 운기가 대운이에요 이 여자가 물고기가 때를 만나서 길이 열리는 형국이거든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게 싸돌아댕길 거야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민지현씨랑 이도현이에요 토요일날 기사가 났어요? 둘이 사귄다고 드라마 속 안에서 이미지라고 생각해야 되나? 둘이 조금 안 어울린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이름을 떼고만 보면 잘 어울려요 사실 여자는 돈에도 뭐 그닥 그렇게 치중하는 편도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끔찍한 배역이어도 해요 이 여자가 약간 신경도 있거든 근데 약간이라고 하기엔 좀 세. 그래서 직관력 그냥 촉, 내가 잘될 것 같은 촉, 내가 여기 하면 뜰것 같은 촉뭐 이런 것들도 놓고 자기의 네. 주장이 강해요 선생님 아까 좀 오래 만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어떤 면을 좀 보고 우리가 굳이 싸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야 네, 이 여자는 뭐 한편으로는 세 보이고 하지만 쿨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남의 단점을 그렇게 트집 잡는 편은 아니야 사실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도현 씨도 디테일한 관심이 없어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관심까지는 없는데 나와 관련됐을 때 특히 연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만 관심이 들어오지 굳이 막 그렇게 관심이 들어오지 깔끔해 사주가 결혼까지도 갈수 있어요? 결혼은 좀 애매해요 이 남자가 결혼이라는 거에 자, 마음을 잘안 먹어 뭔가 다잘지내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좀이 가족사인지 모르겠지만 부담감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책임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 여자도 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일적인 면은 어때요 두 분? 임지현 씨는 구성화 좀 있어 <웃음> 임지현 씨를 보는 방면마다 욕도 해 사실 그리고 재수없다 생각하고 싸가지도 없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 참아 먹은 성격은 아니거든 그냥 직설적이야 인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가시눈을 보고 한그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제가 볼다성격 괜찮은 것 같아 남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가? 조심해야 될거 그래도 좋으니까, 좋은 편이니까 조심해야 될거유도현씨 조심할 거 없대요 많은 사람이 돕고 들어가고 가문콩인가요? 가문콩 우리 임지연 씨는 신기운 늘 말하는 방울의 신이기 때문에 지연 씨는 뭐 그냥 사사로운 어떤 구설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연 씨 괜찮은 것 같아요 이두연이 주 좋고